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5분 마음 케어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에 상담심리사 최은선 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무슨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공간을 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강의를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했을 때 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좀 힘드시다면 좀쭉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들은 많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영화 보기, 잠자기, 게임하기, 매운 거 먹기, 쇼핑하기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트레스 해소는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빼낸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압력팥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그 압력 밥솥 안에 압력이 계속 차잖아요. 이것들이 차면 은 적절하게 증기를 빼줘야지 밥솥이 터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내 안에 무언가 이렇게 쌓여있다 보면 은 어느 방법이든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내 안으로 딱 들어오면 우울이 되는 거고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되면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밖으로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밖으로 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를 본다. 이거는 외부의 정보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시회 가는 거, 음악 듣는 거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 있는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단계마다 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하게 할 때는 저는 반신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신욕을 하다 보면 제 땀이 밖으로 나오면 제가 감정적인 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소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좀 화가 났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운동을 합니다. 미친 듯이 뛰면서 가슴에 쿵쾅쿵쾅한 걸 느끼면서 아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제 안에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고요. 정말 극강에 화가 난다 하는 경우에는 정말 진짜 손에 뽑을 만큼이긴 한데 계곡 옆으로 가던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악을 미친 듯이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향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저는 좀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뒀는데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 거 근데 글을 쓰는 게뭐 창작을 위한 글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빼내는 진짜 와라라라라 쓰는 그런 글그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하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핵심 원리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내 안에 가득 가득 차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빼주고 김을 삭혀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취미 힐링 휴식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액션 포인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찾기 꼭 찾아보시고 일주일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빼놓은 곳에 좋은 것을 채워야겠죠? 좋은 것을 건강하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